국민님 살만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살만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검구입니다 문재인 정권 여당류와 제1야당 유일 야당인 자유 한국당의 싸움이 가관이 아닙니다. 여야 모두 대한민국 헌법 제1항 제2항을 두고 너희들이 독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문재인유에 반대하는 국민은 방송서 퇴출됩니다. 조롱과 희롱을 넘어 적폐 쓰레기로 간주됩니다.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당합니다. 가족신상 직장까지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 비난하는 기사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재인이 말만 하면 우호적인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합니다. 며칠을 갑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기사가 방송에서는 없습니다. 활자 신문 한두 곳만 사실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 치부를 밝힌 젊은 지식인은 정신병원에 입원당합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삶의 가치가 더럽혀진 분들은 자살 행진을 합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은 댓글로 울분을 토로할 뿐 말할 곳이 없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인터넷은 거짓과 사기 조작의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국민님의 주권과 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님을 편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부자롭게 살게 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국민은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내 삶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 합니다 문재인 2년 대혼란 케이오스가 대한민국을 지배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무엇인가 내 삶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딛고 사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게 뭐냐 내 삶은 도대체 뭔가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 다시 외치고 있으나 울림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 52시간만 일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벌어 집에 일찍 가라 했습니다 가족과 맛있는 진수승찬을 먹으라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취미 활동도 하고 워라벨 하라 했습니다 시간은 있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취미 활동은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것은 tv나 인터넷 놀이뿐입니다 tv를 보며 히덕거리다낄끌거리다 지쳐서 잡니다 최저임금 1만원 되면 국민은 돈이 많아져 부자가 될 것이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은 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의 혓바닥이었습니다 국민은 시간은 남는데 돈이 없어지고 돈 쓰기가 두렵습니다 물건을 사려하면 너무 올라 두개살거한 개만 삽니다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고 국가와 국민의 빈만 늘어납니다 내 삶은 어디 갔지 내 삶과 가족은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지지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평생을 호의 호식합니다 노조 있는 대기업 직원은 살판이 났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노조원 평균 연봉이 1억을 전후합니다 52시간 근무하고 1억 받으면서더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워라벨의 시련입니다 중섬민은 연봉 2천을 받아 생활비로 2천 이상 쓰며 더 고달파 졌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연봉 2, 3천 버는 국민이 1,500만명이나 됩니다 시, 실질 실업자가 500만명은 넘습니다 갓대학을 졸업한 청년 실업자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단기 알바 대학원 진압 군입대 등을 포함하면 실질 청년 실업자가 300만 원 넘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폭력으로 전행하는 산업 현장은 세월군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주노총의 황금 밥그릇 사수에 기존 일군들도 쫓겨납니다 산업 현장이 파괴됩니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자 증가로 정년을 65세 연장으로 착수한다 합니다 20대 30대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립니다 공시적이 110만명이라 합니다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없는 질문인은 50대 60대 부모님의 죄송스러워 하며 무기력을 넘어 자존감이 파괴됩니다 내가 왜이 땅에 태어났나 하는 자괴감 마저 듭니다 문재인, 문재인이 저지르는 현금성 무차별 복지는 후일 20대 30대보고 갚으라 합니다 현금 무차별, 무차별 살포도 모자라 국가비철 45% 60%까지 늘리겠다 합니다 공기업 부채 연금 부채 등 미국식으로 국가비철 계산하면 한국은 벌써 미국의 107%를 능가한다 합니다 일본 국가부채 220%는 모두 일본 국민이 일본 정부를 묶고 투자 한 형식으로 믿고 투자한 형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은 달러엔이라는 국제통화 발행국이며 기축통화국입니다 한국 미래를 담보로 외국의 빛을 내서 일단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그만두는 2022년까지 국가빛을 956조로 늘리겠다 합니다 2년 전박근혜 말기 450조이던 것이 문재인이 5년 만에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국민에게 직업 직장은 주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합니다 푼돈 나눠주고 고스란히 20대 30대 젊은이에게 이자까지 갚으라 합니다 국민님의 가정 가족을 생각하시면 우리 집은 돈이 없다 부모님도 돈이 없고 자식도 돈이 없다 취직도 잘 안된다 소득은 없다 먹고는 살아야 한다 자식은 잘 돼야 하니 자식에게 투자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내자 내일을 생각 말자 일단 밥 먹고 사는 건 생존이 우선이다 입니다 부모님이 빛낸 것은 자식이 갚으면 되겠지 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쓸 돈이 부족해서 미래가 혼란스러워서 불안합니다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문재인은 빛 내서 줄 테니 쓰라 합니다 갚는 것은 너희들이 가파라 합니다 문재인은 한국 경제는 현실하다 OECD 36개 국가 중 성장률이 상위다 국민소득은 늘고 있다 일자리는 고급화되며 늘고 있다 빈부격차는 줄었다 합니다 생산 투자 소비가 형편무인 지경으로 하락합니다 수출까지 폭락합니다 OECD 36개 국가 중 성장률이 꼴찌가 됩니다 국민소득이 줄어듭니다 일자리는 더 파괴됩니다 빈부격차는 대한민국 건국일래 최악으로 밝혀집니다 문재인의 거짓과 사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문재인의 입과 길을 틀어막고 문재인은 국민의 국민들의 님 입과 길을 틀어막고 문재인 자신은 나는 잘한다 왜 국민은 가짜뉴스를 남발하냐 모든 것은 국민 탓이다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한국을 탈출합니다 외국 기업들도 탈출합니다. 외교, 정치, 사회적인 전횡과 폭건은 사기는 더 심각합니다. 문재인은 실정과 폭정, 독재를 위장하기 위해 문재인은 국가빛을 무한대로 늘려 국민 입과 기를 막으려 합니다. 문정권이 부정해도 문재인의 시국관, 이념관, 국민 국민님들을 장악하기 위해 합폐 계획을 할 거란 소문이 시중에 자자합니다. 국민들은 달러를 사지끼고 금을 사지낍니다 지식인들과 부자들은 각자 도생에 들어갔습니다 힘없고 덜 유식하고 덜 부자인 중산 서민층은 혼돈스럽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깨뜨려 지는데 속수무책입니다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북한의 공산주의자였고 대한민국의 매국노였고 대한민국 국민을 도륙한 김홍봉이를 갔다가 대한민국 국가 훈장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갔다가 가밀차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라도 지를 수 있는 국민님이면 그나마 나은 겁니다. 소리 한번 질러보십시오. 소리 지르기가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님들 한숨 크게 쉬시고, 심호흡 한번 크게 들이 마시고, 어깨 한번 크게 펴시고 소리 한번 크게 질러 봅시다 여명이 고고TV를 개설합니다 승문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나은 화면과 화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